머리 상태요 약간 이제 탈모 걱정도 돼서 병원에 진료가 되왔어요 옛날보다 머릿결이 굉장히 가늘어졌고, 머리가 잘 살질 않아서. 저도 탈모가 되나 싶어서, 그번머리에길어어요 네. 아, 제가 원래 이제, 머리 숱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저 진짜, 별명이 사자 머리라고 막 그랬었거든요. 막 그래서 길게 막 그렇게 하고 다녔는데, 제가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머릿결이 계속 가늘어지고, 음. 제가 이제 머리 이렇게 드라이 하면, 여기가 꼼꼼이 섰었거든요. 네. 근데 자고 일어나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부분 음. 염색하고 제가 이제 한두 달에 한 번씩 파마를 하거든요참안 음, 네. 좋은 건데 아니요? 여지껏 굉장히 건강했어요. 근데 <웃음> 여기가 자고 일어나면 푹 주, 주저앉는 거야. 그래서 저, 제가 탈모가 되나 해서 걱정이 음. 돼가지고 하니까 저희 딸이 여기 병원 소개해 주면서 아이고, 여기 따님이 꼭 가보라고 네. 해가지고 제가 네. 입원을 가져왔어요. 탈모는 어떻게 진단하냐면요, 그냥 눈으로 보면은 요 음. 뭐 탈모 피검사가 있는 것도 아니야. 아, 물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눈으로 봐왔고 횡하다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뭐 카메라로 또좀 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정확하다. 느낌이고 머리 뭐, 살짝 뭐 <웃음> 이런 느낌. <거 좀. 웃음> 근데 뭐 그렇게 심하지는 않으세요? 아주 초기신데요. 예, 여성용 탈모는 항상. 정수리에 오게 되기 때문에 어, 어떻게 어 비교를 하면 되냐면 이게 이제 뒷머리예요. 뒤통수 중앙을 찍은 거예요. 여기는 탈모가 남자건 여자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두께를 기본으로 해서 정수리가 얼만큼 얇아져 있느냐를 보는 건데 여기 한번 봐보세요. 머리가 없진 않아요. 네, 있기는 있는데 이걸 봐보세요. 여기 아주 얇은 머리는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한 다섯 개 정도 있다고 보이는데 여기는 하나 정도? 여기 뭐 하나 정도 있을까 말까? 그리고 그 중에 두꺼운 머리를 봐 볼까요? 여기 이 뒷머리에서 제일 두꺼운 머리가 저는 한 여기 정도 두께라고 보이는데 여기서 제일 두꺼운 머리는 한 여기 정도 보는데 뭐, 어, 비슷하네요? 근데 이렇게 두꺼운 머리가 여기는 한 한 10개 이상은 음. 나타나는데 음. 여기서는 그것만큼은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뒷머리의 어떤 전체적인 두께에 비해서 정수리 머리카락의 두께가 차이가 난다면 그게 이제 여성형 탈모의 시작이다 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빠져서 없어지지 않아요 <웃음> 어, 제가 오늘 벽을 어, 세 번째 방문하는 날이고요. 지금 머리가 상태가 머리 푸는 것 같아요. 네, 손잡부터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네. 네 기대 보세요 편안하게 기대 보세요 다르는거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네네 아네저뒤안 갈라지고 음, 있어요 아이고 아직 그렇게 효과가 날때 아닌데 약도 잘 먹어요 어우 너무 좋습니다 따뜻 너색입니다 그래도 <웃음> 제가 이제 머리 아침에는 좀 떡지지 않는 가벼운 걸로 제가 이렇게 머리에다가 바르고요 이렇게 저녁에는 어, 약간 이게 바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제가 약간 여기 요 부분하고 여기 앞머리가 약간 탈모가 있어서 제가 이거를 가르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바르고 톡톡톡톡 해서 머리 두피에 이렇게 좀 스며들 수 있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금방 이렇게 말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이 탈모 관리를 한지 제가 지금 제가 두달좀 넘었거든요 그랬는데 자고 일어나면 요 뒷부분이 항상 이렇게 갈라졌어요 이렇게 근데 지금은 좀덜 갈라지고 제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어 지금 탈모 약도 먹고 저녁에는 약간 좀 요걸로 하고 아침에는 요거는 아 요거는 발르기 되게 쉬워요 이렇게 딱 열은 다음에 그냥 이거는 여기가 가늘어 가지고 이렇게 쭉쭉 하면서 빗어가면서 이렇게 하면은 다 여기에 두피에 잘 발라지거든요 이렇게 어,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액이 나오면서 두피에 이거는 쉬워요 발르기는 이렇게 하고 나서 뭐 떡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하고 출근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 파마도 지금 안 하고 염색도 거의 안 하고 제가 지금 계속 지금 생머리로 지금 이렇게 탈모 이제 머리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보려고 제가 이렇게 머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6개월 목표로 6개월 동안 아마 제가 이제 머리를 제가 관리하는 모습을 제가 계속 찍어서 올려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먹부리 엄마였습니다.